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드디어 많은 애플 유저가 기다렸던 iOS 14.5 정식 업데이트가 공개되었는데요 베타 버전을 선보이고 꼬박 3개월 만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각종 보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이모티콘 및 실이 기능 추가, 앱 출력 투명성, 애플워치 잠금 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플레이스테이션5 듀얼센스 연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 방법과 애플워치 잠금 해제 설정 및 사용방법 등 업데이트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iOS 14.5 업데이트가 가능한 호환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는 기본이고 SE 1, 2세대와 아이폰 6S까지 폭넓게 호환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시간은 대략 20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고 배터리 50% 미만 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충전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제가 가장 기다렸던 아이폰 애플워치 잠금 해제입니다. 애플 생태계를 갖춘 유저라면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한 기능으로 맥북 잠금 해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워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 없이 아이폰을 열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더라고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애플워치도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잠금 해제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애플워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테스트 해본 결과 양팔을 벌린 정도의 거리에서도 잠금 해제가 가능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부탁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왔습니다. 만약 잠금이 풀리더라도 애플워치에서 바로 잠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잠금 해제 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벗은 상태에서도 아이폰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은행 앱플에서도 해당 기능은 동작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은 사람의 걱정대로 보안이 취약한 정도는 아니겠더라고요. 다음으로 기대되는 기능은 앱 추적 투명성입니다.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기능으로 앱 설치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앱은 설정에서 각 앱에 접속하여 추적 허용을 비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설정, 개인정보 보호, 추적에서도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이 음성 지원 서비스의 추가입니다. 원하는 음성을 선택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이 외에도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플레이스테이션5 듀얼 센서 연동, 그리고 이모트콘 추가는 많이 사용할 만한 기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아이폰 iOS 14.5는 애플워치 잠금 해제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업데이트를 진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